많아? 나 아, 사진이 안 찍을까? 요새 일주일 넘게 안 했어. 진짜? 응. 뭐, 그러니까. 한번 찍어줘야지. 뭐 찍어서 일어나는데 찍을 게 있겠나? 응, 그러니까. 와. 난 항상 강이 너의 구도를 배우고 싶다. 구거그냥그냥 찍어야겠다.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봐 이거 집에 있다. 이렇게 이거... 이거... 이거... 가. 1 0년 선물인가? 우리 몇번 해줬어? 어떡하다 이거 음 너무 감동이었다 오늘 좋은데 어두울 때 먹을 수 없는 것 같아 응야존 정말 맛있어 맛있대 당근 케이크 옛날에는 이게 처음 들었을 때 당근? 케이크? 응그었는데 음 당근도 과한 넣지면 음 맛이 별로 안넣니까맛있죠 가만히 게 응. <웃음> 예쁘다 맨날 애들이 나 담배 안 피는데 담배 피냐고 <웃음> 너 그래서. 너무,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나흰 뿌리 사고 싶었어 근데 하얀 게안 질려 뭔가 검정색 뭔가 빨리 질려 자고 질렸어 이거 봐라 흰색게들가이 너무 야아 우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야 이거 뭐야? 이거 뭐뭐가안맞 뭐야? 뭐가 안맞는데 이 뭐야? 이거 뭐야? 1야 이거 1야 이거 뭐야? 이거 가야이1 1야아1 1야 이거 이거 12다 거 뭐야? 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여기가 해야 되잖아. 이거랑 같이 하고 싶은데. 이거 새로 만들어 줄게. 22% 12. 너 어, 22다. 진짜. 이거 응. 라왜이줄게 안돼. 근데... 아까워서 아, 아. 못쓸 거. 쓸 거야. 아. 이건 아껴두고 있을게 내가. 그래 그래. 언니 이거 진짜 잘 쓰네. 이거 어이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 난못 쓴다. 왜? 니 네, 근데 잘 어울릴 것 같다. 근데 메이크업 을 그렇게 안 해서 그런가? 응 맞지. 오늘 먼저 언니가 메이크업에 펄이 엄청 많네? 오자마자 보다부적붙붙 펄이 왔네 이랬 글리터 큰 거. 음. 원래 그런 거안 하잖아. 음. 한번 해봤어. 음. 오랜만에 놔. 음? 진짜 당체맛집이네. 그러니까 나 항상 막네 브이로그 보잖아. 그럼 나도 집에 있는 시간 많으니까. 음. 집에 있는 거지? 막타보자서보자찍고 싶은데 아, 집에서 진짜 물꼬리. 아, 너무 심하단 말이야. 아, 얼굴 안 나겠는데. 어, 저집상태가 아, <웃음> 어, 네, 나도 그냥. 네. 랑이떠난다 친구들은 이서 셀카 찍고 가도 괜찮아요. 단체 셀카. 돼. Buka s e 어제 새벽에 친언니가 이제 새해 얼굴을 못 봐서 저희 집에 놀러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상을 해주려고 어제 새벽에 장을 봤죠. 저녁을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파프리카랑 깻잎. 이거 어제 품절될 뻔했는데 겨우 샀어요. 새벽에 항상 파프리카가 품절이 잘 된다. 하고 쌈무. 혼제오 이거는 그냥 곰곰 걸 샀어요 보통 곰곰 제품을 많이 사먹은것 같아요 얘는 먹어보진 못했는데 이 1등급 혼제오리라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줌마탱인거 알아? 뚜레주르 이거? 진짜? 응. 언니 맛사람이잖아요 너무 귀엽다 갓지. 이렇게 키트예요 키트? 내가 조합해봤어. 완전 아기치 맛있겠다. 아이고, 치즈예요? 이거는 치즈랑 브라운이 이거는 그냥 브라운. 진짜. 그러니까 이거 뭔지 이 감성. 그러니까 <웃음> 대충 얹어 놓습니다. 아그이그 감성이었나네. 약간 이렇게 좀 어디 어디가 감성? 약간 그공공지진 <웃음> <웃음> 근데 여기 위에 초코으면예뻐 어쩔 수 없이 끝 끝. <웃음> 일까 좀? 근데 난이이 이 감성을 원했거든 진짜 모르겠다. <웃음> 훈제 오리 무식산 어, 보러 어, 가도. 그막책 읽을 때 응. 아니, 소피를 못 읽었거든. 응. 소... 그 다른 사람의 이제 인생관을 또 다르니까는 알아 갈수 있잖아요. 넓게 넓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살사람들 삶이. 나 너무 다르니까는. 그니까 그, 어, 다른 사람들은 아 이런 세계에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음. 난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 그거한안 돼, 누구지? 유리. 어, 나 항상 힘들 때, 응. 힘들어할 때. 힘들어 유리가 힘들어 책에다가 진짜 구절 하나하나 다 표시해가지고 음. 자기가 힘들 때 이런 구절들을 보고 막 힘을 냈다고 근데 그자체가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책 다시 바로 들고 가가지고 진짜 미안한데. 나이 구절들 이해가 너무 안 가. 유리가 나보고 진짜 사이코냐고 <웃음> 안줄 수가 없지. 나 접는 김밥도 할라 했다. 그거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해먹을 것입니다. 난 이렇게 하고, 어머, 너무. 음. 안 돼! <웃음> 여기 놔둬야겠다. 저렇게. 아, 그렇게 됐다. 잠시만요. 네. 한쪽을 이렇게 약간 자른구 어머, 어? 너무 큰데, 뭔가. 와하. 와하. 와하. 아, 뭔가 사이즈가 이상해. 음. 야, 너네, 너네 그거 그렸었는데, 샥. 음. 응? 이게 맞아 뭔가 너무 부실해 하는 건 당연한데 또 오리무전. 이거는 전능김밥을 했는데 상태가 이렇지만 맛은 있더라고요. 열심. 잘 먹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힘들다. 여기 식... 싸서 먹어야 돼. 다 식겠다. 쌈장은 여기 있고요. 언니 얼른 드세요. 진보 응. 좋겠다야 희정야. 응. 이렇게 해주고 있네. 응. 매일 이렇게 해줄 거지? 내말말 말 잘못했나? <웃음> 당연하지. <웃음> 맛있어? 응. 오 음, 음, 맛있어요? 근데 휴소가 더 맛있네 근데 수지 맛 없을 수 없는 아, 아, 아, 아, 좋아예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많이 드십시오 여러분 짜 맛있다 치즈 싫어? 응 음. 치즈 왜 싫어? 잘안 먹어요 왜? 우리 치즈 좋아할 것처럼 생겼는데? <웃음> 그렇게 생긴구만요 <거> 언니 <웃음> 와아 언니 얘 어디 꽃지 처리가 없네. <웃음> 어 이상한데. 욕심 많은 케이크네. 이렇게만 할까 그냥? 예. 네. 오 그럴싸한데? 불키니까 예쁘다. 오. 여보 손주어 와. 한 해도 고생 많았고 2022년도에는 있 꽃길만 걷기 대성합시다.